자, 여러분들 잘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자 다같이 포라클 타임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안 앉아서 힘 빼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사라지고 내 몸은 점차 이완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내가 모르는 무의식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만 가지 생각들도 점차 알게 모르게 잦아들어갑니다. 점차 깊은 의식마저도 조용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둬보세요. 모든 감정들을 그저 바라보며 흘러가게 내버려 둬보십시오. 자그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꼈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포근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느껴봤던 가장 큰 가장 깊은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산책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꿈을 이뤘던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정을 받았던 순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을 할 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명상을 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이 됐든 여러분들의 감정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지금 한번 다시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가슴 깊숙한 곳이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지금 느껴보세요. 아주 따뜻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여버리고 내 마음을 가슴 깊이 채워주고 평온함으로 물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좋은 감정이 지금보다 딱두배 커지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꼈던 최고의 감정이 지금보다 두배더 크게 느껴진다면 두배더 강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지금 느껴지는 아주 깊은 사랑과 편안함이 3배 더 커진다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점차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이 점점 커져서 정말 아득하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처음에 느꼈던 사랑의 감정보다 10배 100배 1000배 정말 무한하게 아득하게 정신이 멀어버릴 만큼 정말 정말 깊은 사랑이 내 몸과 마음과 내무의식 아주 깊숙한 곳까지 가득 채워준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찬란한 빛과 무한한 사랑만 남아 내 몸과 마음과 내 깊은 무의식에 빛이 아닌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는 그 느낌 빛으로 밝혀주는 그 느낌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 느낌을 지금 느껴보세요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사랑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 만들어내고 느낀 그 감정은 그 사랑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로 단한 번도 끊기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끝도 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또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해도 그 사랑은 흐르고 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부정하는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느껴보세요 아 나는 애쓰 없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있구나. 나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였구나 나는 이미 존재만으로도 이런 큰 사랑을 늘 받고 있었구나 자 마지막으로 지금 느껴지는 무한한 사랑 근원의 사랑에게 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세번 말하고 네, 프라클 타임 마치면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